이큰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애인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있는데요라고 애인이 있든 없든 이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주제예요. 그냥 재미를 보세요. 그냥 버라이어티라 생각하고. 음. 제이큰 타로는 버라이어티로 돼 있어요. 어, 왜냐면 여러분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속 시원하고 솔직한 어, 아 진솔한 라디오 타로 방송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냈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뭔데요? 라고 하면 썸네일에 나갔잖아요. 어, 그래도 한번 읊어달라고요? 알았어요. <웃음> 만약에 애인이 생긴다면, 어, 누가 더, 어, 누가 더, 어, 좋아하게 될까? 조금 더, 어, 조금 더한번 붙일까요? 누가 조금 더 좋아하게 될까? 아, 이런 거죠. 그, 여러분, 그 상속자에서 이민호가 한말 기억나요? 어, 이민호가 했으니까 좋은 거지만, 어, 나너 좋아하냐? 이 말. 어, 그래서 나너 좋아하냐? 아니면 너나 좋아하냐? 뭐 이런 거겠죠? 네 애니 생긴다면 누가 더 좋아하게 될런지 어, 한번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인이 생긴다면 누가 더 좋아하게 될까? 흠, 이거 여러분의 성격 같다. 어, 왜 성격 같냐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좀 참아주는 성격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상대 여러분 이거 아프진 않은데요. 어, 왜, 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 이것도 참 애매하다. <웃음> 아, 참. 이래, 게게 대화를 해볼게요. 아, 대화를 해볼 게 아니라, 좀 당황했다. 당황해가지고, 어, 리딩을 해볼게요. 대화를 해본다는 아, 나 참. 죄송해요. 어, 카드 좀 예쁘게 놓고. 왜냐면 이게,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딱, 딱 놓을게요. 음. 아 당황했네 순간 왜 당황했냐 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그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이 카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참을 때까지는 참는데 그러니까 여러, 여러분들 이좀 인내심이 있다 라고 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쌓이면은 이게 폭발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았을 때는요 쪽 그러니까 인내심이 좀어 갑이다 라고 보지 인내심이 갑이다 라고 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발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의 연애 패턴이 항상 이랬던 거 아닌가요 음 그랬을 것 같아요 카드에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의 연애 패턴이 항상 그래 왔었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라면 이것도 성격인거지 뭐 그렇잖아, 어쩔 때는, 내가 이런 성격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고쳐지던가요? 어, 잘안 고쳐져. 응. 타고난, 타고난 성격이잖아.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좀 배려심이 있고, 이래갖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좀, 섬세하게 살펴준다, 그래야 되나? 어, 예를 들어서, 가, 이렇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라고 해도 그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잘, 어,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더 손해겠어요? 감정을 갖다가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손해겠어요? 아니면 감정을 갖다가 좀덜 이해해주는 사람이 손해겠어요? 속편한 걸 후자지.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속이 답답한 게 아닌가. 음, 속이 답답하다라고 봐요. 음, 착해서 그러지 뭐.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착한 사람이 하나면 더 무섭다는 거. 왜냐면 갑자기 폭발하니까 사람은 그 상대방 그런 거지.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어 너를 갖다가 참아줄 때까지 참아준 것이야. 어떻게 그것을 몰라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나도 일단 공평해보자 어, 공평하게 그 사람이 하나를 주면 어, 나도 하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 라고 맞먹었던 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항상 내가 마음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항상 실망은 내 쪽에서 했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음, 실망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준 만큼만 나도 베풀어 주겠다. 넘치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굳이 이게 지금 원수진 거 아니잖아. 앞으로의 사랑이잖아. 앞으로의 사람한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뭐다라는 거지? 음, 희망적이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조금 과거의 연애 패턴에서 쪽 나름 어, 여러분들이 달라지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너무 헌신하지 않겠다? 어, 적당히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어느 선에서 내가 상처를 입지 않을 선에서 거기까지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듯해. 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애인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기억을 토대로 힘들었던 그런 연애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 사람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마음을 갖다가 어, 자꾸 이렇게 그, 뭐지, 스탑을 시킬 것 같아요. 어, 아, 사랑하네? 이게 아니라, 어, 두번 다시, 사랑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더 나가는 걸 갖다가 컷하고, 더 나가는 걸 컷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성격에는 상대방이 하나를 해주면, 어, 고마워서 두 개를 해주는 타입이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헌신하면 헌신짝을 되는 것도 맞지만, 상대방이 주, 중요한 거는, 어 상대방의 진짜. 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랑 비슷한 성격이다 하면 고마워서 두 개를 두 개로 화답을 할 텐데 대체적으로요 남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애 아니면 개래요 어, 이 사람이 애 아니면 개란 소리야 그럼 애, 애가 그거 알아요? 내가 두개 받았다는 거?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은 자꾸 애들한테 뭐 사줘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 애들이 이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간땡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간땡이를 안 키우겠다 라는 작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음, 이게 참그 그런 거요. 아니 왜 내가 동변은그 저기 막 손해는 저쪽에서 났는데 왜 내가 결과는 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참 억울한 일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래요. 어. 뭐 늦게 만난 죄지뭐 별수 있어.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그래도 이 사람하고. 어, 예, 그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 처음에는 잘 통해요. 음 그리고 뭐 간간이 그 근교로 여행도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요. 어,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잖아. 어, 선생님 그거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이란 뜻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그, 처음부터야 뭐 이렇게 저기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 기복이 있거든.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저 사람이 건네준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된다? 어머나, 퐁당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하더라도 내 본연의 그 캐릭을 갖다가 탈바꿈 하지는 못해요. 물론 처음에 이 사람한테 빠져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핸들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센티해주고 막 이럴 때이 사람이 건넨 커피 한 잔에 여러분을 홀라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처음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도 잘 되고 어, 어 그렇게 되다가 점점 갈수록 어 맞아요 예전에 그 상황을 갖다가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두 번이나 떴어요 선생님 그런 운명의 수레바퀴는 과거의 연인을 만난다는 뜻인가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의 연인이 되려면 여기 몇 가지가 더 떠야 돼요 음. 그냥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그좀 배려 깊게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말도 내가 나한테 뭘 해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락도 싸준다거나 밥을 해준다거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맛있게 먹고서 칭찬을 갖다 안 해줘. 오, 자기야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안 하면 왠지 서운해. 왠지 서운하고 그런 거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왜난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팔자는 어떻게 할수 없나라고 비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야. 어. 예 왜냐 그럼 그냥 여러분이 해주고 싶으면 마음 편하게 해줘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간 쓸게 다 빼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뭐 도시락을 싸준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보다 좀 먼저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시간이 늦어 또 늦게 오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지 어, 왜 그러냐 하면 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원치 않는 감정 기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꼬지 말아요 어. 그냥 남자는 그냥 애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러니거별 생각을 안 한다 다니까 어, 생각을 많이 하는 나만 뭐다 어, 나만 괴로운 거다 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다가 깊게 더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갖다가 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이제 그거 있잖아, 썸에서 연인으로 넘어간 게다. 연인 연 같은 연인이라 할지라도 연인의 레벨이 있잖아. 연애 연인 초기 레벨, 연애 중기 레벨, 연애 말기 레벨. 연애 말은 뭐야? 어, 또 다른 미래를 계획하는 거잖아요. 어, 결혼이라든지 가족 계획이라든지 수 이런 걸 갖다 계획하는 게 연애 말이라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애 좀더 한. 층 업그레이드 된 연애를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상중과가 있다면 저기 사, 저기 막그 썸에서 연애로 들어가면서 어 연애의 상중과도 아니야. 썸에서 연애로 들어가서 연애를 그 하는 그 초자 초 초에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이런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 하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라. 어 예, 생각이 생각을 또 낳게 돼요. 그,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누구만 힘들다? 어, 나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을 한번 보아보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이 사람은 뭐 자신감도 넘치고. 여러분에 비해서는 어떠한 점에 있어서는 애다? 라고 봐.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좀 성숙해요. 음, 성숙하고, 좀 인생을 갖다가, 어떠한, 그,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할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내가 뭘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걸 반성할 줄 아는 게 비해서, 이 사람은요,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애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자신감도 넘치고, 인맥도 좋고, 어,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성격을 갖다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인내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인내심도 있고 어디 네, 봅시다. 왜 타워가 나왔는지. 음. 그, 어, 맞아. 음. 왜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애인이 생긴다면 응, 여러분은 마냥 베풀어주는 타입이다라고 봐 마냥 베풀어주고 이 사람은 뭐다? 마냥 베풀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지금 막 떨쳐나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라나는 나무 같다 그래야 되나? 어 자라나고 무성해지려 하기 때문에 무성한 나무가 잎을 떨구고 과거를 돌아보겠냐라는 거예요. 잎을 떨구 때 나무도 아프겠죠? 지도 생물이라면 아프겠지. 응. 잎을 떨구고 새 잎을 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무의 삶이 아니니까 그냥 아프다고 칩시다. 음, 응. 아무튼. 그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배려를 해주는 그 마음의 크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더 커서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여러분이 뭔가를 갖다 해주면서 나는 또왜 이래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랬다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여러분을 생각해준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 또그 뭐지 그 뭐, 요, 요만큼만 해야지, 저만큼만 해야지. 뭐이 사람도 그걸 알겠지. 어,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름대로 또이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왜 저러지? 응, 어, 우리 파랑새가 왜 저러지? 내가 싫은가? 내가 뭘 잘못했나? 얘도 또 생각에, 생각에, 또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될수 있어요. 어,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발랄해 보이고 대인 관계가 좋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하고 비슷한 게 있어.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비록 여러분이 생각한 만한 것일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이 저기 막 남자란 말이지 남자기 때문에 여자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비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향하는 마음은 진짜라는 라 거지 응, 진짜라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잘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응.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어,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 진심이다라고 봐요. 진심이고 여러분하고 안정적으로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놀려고 만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놀려고 만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그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안정된 관계를 원하고 그 관계를 갖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 이끌어 나갈려 하고 있고 자기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도 있고 느낌도 있고 어, 느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그런 어떠한 걸 느꼈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하고는 오래 오래 가져갈 수 있겠구나. 성공적으로 오래 오래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거를 느껴가지고 이 사람. 여러분한테 다가온 거다라는 거죠 어, 다가온 거다 어. 어디 봅시다 이거 좋은데? 어. 그러면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나요? 라고 보면은요 어, 어디 봐요. 어, 나쁘지 않아 이게 뭘까? 음, 이제 알겠다 어, 이제 알겠다 뭐가요? 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어, 조금만 기다려봐 어.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싶고 그랬던 건 되게 맞는 건 맞아요 맞는 건 맞는데 이거 둘중 하나예요 어, 둘중 하나라 뭐네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음 일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동에 걸린 게 아닌가, 어, 제동이 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달려가고 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정말 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어, 어, 이 사람 성격상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만약에 애인이 생긴다면 이 사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행동 부분에서 말은 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 말은 되게 큰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건 작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 나가다 이 마음이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가 왜 힘들어지냐라고 하면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말로는 난 너랑은 어떻게 하고 싶다. 막저 이더쿵 저더쿵 막말그 사람 말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내가 진짜 저 웨딩 드레스를 입을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상하게 이 사람이 보여지는 것은 행동은 되게 적단 말이지. 그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일부러 그런 거냐 그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봐요. 어,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떤 갑자기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봤다거나 근데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 전부터 헤어던 일이 이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 저기 막 외향상 보기에는 되게 잘 됐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 밀려갔던 게 아닌가? 외영상은잘 됐고 남들이 보기에 오이 사자 어 이러다 강남 한복판에다 빌딩 짓겠어 어, 대한민국에 있는 돈은 다 이사장이 버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유 서울역에서 이 버는 돈은 다 이사장 주머니로 들어가나 봐. 이런 것처럼 나름 소문은 무성하게 잘 됐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이 사람이요 그 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갖다 때려 엎으려는 걸 갖다가 많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왜 때려 엎으려고 참았냐라고 하면은 이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업자가 어쩌면은 그 동성이 아니라 이성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저기 동업자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이 동업자는 저 실속파거든. 자기가 갖다 확 지키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많이 입은 게 아닌가. 어. 뭔가가 부족한 취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이게 더 급하잖아.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한테 향해 마음은 있어도 가지 못했던 건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왜 이렇게 디테일로 나왔냐 와 미치겠다 이렇게 디테일로 나오면 은 이거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네 음. 아무튼 그러면 은 앞으로 애인이 생긴다면 은그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마음적으로 이 사람한테 더 좋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래적으로 여러분을 더 좋아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미래에 함께할 사람으로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이끌 반려자로 여러분들을 봤다라는 거야 그 차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을 은 여러분의 말보다 조금 더 무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자기야 바닷가에 밤별 보러 가자. 바, 별이 너무 아름들고 어떻게 자기야 우리 언제 1박2일로 여행 가지? 이런 거였다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 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한테 미래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설레게 썼던 건 맞아요. 어, 그래서 누가 누구라고 할거 없이 여기는 둘이 어, 먼저 좋아한 건이 사람이고 어, 먼저 좋아한 건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갔던 거 따라갔. 보니까 아, 이것도 옛날에 그 리듬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뒤로 백합을 조금 했어요. 백합을 했는데 그 백합하는 그 과정의 그 시기가 이 남자가 갑자기 일이 안 풀리게 된 건데 갑자기 안 풀린 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크릭에 가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그거 갖다가 계속 홀드를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거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 사람도 어, 자기가 감당하게 무거워지니까 이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여러분한테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쩌면 잠수를 탈 수도 있고 연락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고 그 그런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재조명하게 되겠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애인이 생긴다면 굉장히 디테일이죠? <웃음> 이미 생겼을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거면. 음. 그 저기 막 그러면 이제, 그럼 가볍게는요? 하면은, 가볍게는 서로 마음이 같지만 이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실을 갖다가 조금, 결실이 뒤로 밀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어, 안 되거나. 음, 둘중 하나예요. 왜, 둘, 데스카드가 나왔지만, 이 결과를 보려면 조금 더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 조금 더 뽑아 봐야 아는 건데, 지금 여기는 누가 더 좋아하냐라는 걸 나왔잖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 봐서, 이 사람이 환경이 안 좋아졌고 여러분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가봐야 알수 있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어떻게 됐냐. 둘이 마음은 같다. 어, 여자는 저기만 달달한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꿈이 있었고 남자 쪽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암튼 어,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이거는 어,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 어, 앞으로 생겨난다면. 그러니까 좀잘 봐요. 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로맨틱하고 스윗해요. 스윗하고 말을 갖다가 어 좀... 좀 희망적으로 하고서 그리고 좀 어느 정도의 자기 저기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나, 그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 때쯤에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보면은 소문이 나 있어 그 사람 뭐가 괜찮다 뭐 어쩌다 이런 소문이 나 있는데 좀 지켜봐요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떻게 안 되는지 보고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그건 그때 가보면 아는 일이 될 테니까요. 아니 그렇습니까?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애인이 생긴다면 누가 더 좋아하게 될까? 음, 나너 좋아하냐 아니면 너나 좋아하냐 뭐 이런 거겠죠 음. 아 나는 이걸 갖다 재미로 보라 해놓고서 왜 이렇게 진심으로 리딩을 하는 거야 <웃음> 아직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열변을 토해요 아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건 솔직히 과거는 솔직히 과거 걸 리딩할 때는 제가 마음이 조금 편해요. 어. 근데 미래를 했거는요 조금 어 신중에 신중을 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변을 토하게 되더라고. 어. 여러분들은요 과거 연애를 통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과거의 연애가 어, 그, 상처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어, 상처로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끝났었다라고 봐요. 어떤 상처냐, 그러면은, 한 삼각관계로 인한 상처로 끝났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뭔가의 단계를 진전하려고 들면은, 조금 더 경계심이 있지 않을까, 조금 신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 그냥 마음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더, 넙주 이게 아니라 조금 신중해졌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웃음> 아유 죄송,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수 있겠다. 어, 주고받고 할수 있겠다. 일단은 그 정찰을 보낸다. 정찰병? 어, 그런 개념이지. 일단은 상대방을, 예, 상대방의 적진을 갖다 정찰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전적이 어떻게 되나, 어떠한 경험이 있었나,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어, 일단은 정찰병을 보낸 다음에, 이 정찰의 그 결과가 좋았을 적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게 다 과거에서 나오는 노하우지. 어, 이게, 이게 노하우라는 거야. 어디 봅시다. 음, 자, 어 이게 뭐죠?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음. 어디 조금만 더 조금 더 뽑아 봐야 되겠어. 왜요? 라고 한다면 갑자기 교환카드가 나와서 교환카드가 나와서 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보겠다.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서 만약에 내가 딱 봤을 적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진짜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다라고 할 만은 그때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다 뭐야 경험에 의한 거지.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졌다라고 봐요. 어,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그때 순수하잖아. 어, 나이가 어릴 때는 순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갖다 홀라당, 홀라당 줘. 응. 어,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를 입는 거야. 왜다 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 상처를 크게 입는 거지. 그 과거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 아무리 이쁘다, 섹시하다, 뭐, 온갖 말로 여러분을 갖다가 구워삶으려 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상대방을 하는 행동,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나와 무엇을, 나와 미래를 갖다가 함께 할, 아니면은 꼭 결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나하고 오래 갈 인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움직이게 노라라는 어떠한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음,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겠다. 어, 그 대신에 그렇다고 뭐이 사람한 이 사람한 그 사람한테 괜히 경각심을 줘가지고 아 제가 여차하면 보 고무신 꺾어 씻겠구나 그런 것보다는 다좀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그 사람을 갖다 계속 관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관찰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있어. 내 계획하고, 그, 그니까 그, 실전하고 이론은 다른 거야. 어, 이론상에는 딱 계산은 떨어져. 하지만 실전에서 계산이 떨어집디까 안 떨어져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 조금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지. 아, 이 사람하고 연인은 관계를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그때 변해요. 어, 그때그때 변해. 왜냐면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되게 멋있게 입고 왔고 오! 블링블링해. 마음에 훅 들어올 수 있어. 어. 왜냐면 얼빠일 수도 있지. 근데여러분 <웃음> <웃음> 선생님 제가 올바란 말이그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있잖아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거지 어 삼선 스레받 긁고 쭉쭉쭉쭉 머리 극적극적하고 나오는데 빠, 어, 사랑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어,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이 약간 동요가 일어난다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직까지는 어떠한 여러분들이 정찰을 변해서 정찰병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동요가 일른다라고 봐요. 어, 그러면서도 관계를 갖다가 적정 선에다가 유지하는 게 아닌가? 어떤 선? 어, 친구와 연인 사이 뭐그 정도, 음, 그 정도 선에다가 놓고서 이 사람을 갖다가 지켜보는 게 아닌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혹시 모를 혹시 모를 뭐 다른 연인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갖다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맥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게 있다면 그걸 갖다가 어, 매의 눈으로 찾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디 보아요. 저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은 이 사람도 뭐 신중한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요 여러분하고 살짝 달라. 아,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 사람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 심각한 관계는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왜 심각한 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아, 야, 어, 저기, 마, 이 사람이 과거의 연애가 좀 마치 족쇄 같았다, 그래야 되나? 어, 너무 창견이 심했다라고 봐요. 뭘하려들만안 돼! 거기 가지 마! 안 돼! 저거 하지 마! 어, 자기야! 어, 자기 헤어스타일이 오늘 왜 이래? TV도 못 봤어? 어, 저걸로 바꿔! 막 이랬다던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랬으면 계속 틱 태클이 들어왔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 사람한테는 간섭같이 느껴지고 귀찮았었다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연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구속받고 싶지 않은 마음? 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철병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어, 정철병을 보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지.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하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어디 봅시다. 우열을 가리기가 살짝 힘들지 않을까. 어,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는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내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좀 담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 담백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의 시각에서 남자가 그런 거지. 뭐. 왜냐면 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과그 그 저기 막 해, 행동력이나 이런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면 조금 더 기다렸다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봤냐에 따라서 시, 어, 보는 시, 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가긴 하겠다. 다가가기는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할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사람 미 여러분한테 다가가 다가가서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것도 맞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내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아닌가. 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이 사람의 알그그 그 내적 갈등에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알면은 뭘 해야 될것 같고. 어. 물어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뭐키스를 해야 될것 같고 키스를 하니까 여기서 좀 허리에다가 손을 좀 감아야 될것 같고 감다 보면 또 어떻게 돼? 그 다음번에 만날 땐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남자가요? 라고 하면 은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하잖아. 아 어,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왜냐면좀 성급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왜 그러냐 라면 과거의 그 연애들이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잠자리를 하고 나서 여자 저, 저, 점진적으로 뭐 오늘 잤다고 내일서 내일 뭐 당장 어, 자기 머리 바꿔, 옷 바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참견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그 진도를 갖다 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망설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라도 또 과, 옛날처럼 또 그렇게 참견이 들어오게 되면, 어, 그렇잖아. 왜냐면 구속받고 싶어하는 남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저, 그 결혼 정년기면 모를까 결혼할 마음이 아직은 결혼은 좀 나한테 멀다라고 느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은 결혼했다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은 좀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라 거지. 이 사람의 캐릭터는요. 그게 깍?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 아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털털한 부분이 없지 않아. 그렇다 보니까, 그, 뭐, 이래, 저래, 이렇게 명령질을 자꾸 명령질이라 그래야 되나? 안 돼, 어, 어, 그거 아니야. 자기야, 이거는, 어, 그것도 아니야. 내려놔, 내려놔. 막, 이런 것들. 다섯 시까지 안 오면은, 알지? 목단다? 뭐. <웃음> <웃음>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도를 빼는 데 있어서 조금 민기적 민기적 될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 쪽에서 더 강하게 나오지 않나? 어. 여러분이 나중에는 조금 더 세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 사람의 팔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세게 나가면 이 사람은 도망갈 수 있어. 음. 도망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좋다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예요. 음. 음, 여러분이 지면 줄수록 이 사람은 스프링처럼 튕겨 나가 적당한 힘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갖다가 해 보지 못했어요. 음. 너무 간섭이 심해서 뭘 하려 그러면 어 노노노 어그 아, 자기야뭐 이렇게 되니까 하고 싶은 걸다못 하지 않았나? 음,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조금 그 자유로워진 김에, 자유로워진 김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하려고 들겠다라고 싶어요.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하,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어, 나만, 진짜, 진짜 맨 땅에 헤딩 하는 거지. 어, 맨 땅에 헤딩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는 그거야. 어, 여러분들은 과거에 연애가 배신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 저기 막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혹시 숨겨둔 뭔가 있지 않나 그거 갖다 다 캐고 다닐 거라는 게캘 거라는 거지 뭐 선생님 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뭐 파도를 타거나 주변에 여기서 봐, 봤을 때 보면 여기는 알려고 들면 안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들면 이사 그래서 맡아서 이 사람의 그 저희 스토리 어, 발자취를 갖다가 다 조사해 볼 수도 있어. 어.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가 보니까 이 저기 막.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그래고 여러분이 어 그래 괜찮다라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잘안 잡혀. 어,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잡으려 하니까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여러분을 갖다가 어, 그렇게 안 봤다란 말이지. 그렇게 안 보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이 사람을 좀더 길게 뽑고 싶었어요. 좀더 길게 뽑고 천천히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과정에 그동안 자기가 못했던 걸 해보고 싶었었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여,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사귈 준비가 딱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갖다 고민하고 그 고민이 그래 아, 사귀자 라는 마음이 딱 결정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 어, 이게 들어가는 거지 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잖아 이사람 착해요 어, 착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착하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아. 왜냐면 이 사람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왜냐면 이거는 연애가 아니잖아. 연애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어 연애는 그 다른 그 캐릭을 가진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서 서로 상의해 나가면서 손잡고 걸어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 누구 누가 누구를 밑에 들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니까 이 사람은 그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누구 위에 올려서 갑과 을의 연애가 아니라 그 자유롭고 편안하고 내 마음이 그니까 너 안에서 즐거운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애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망가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도 혹 후에 어떤 연인이 생긴다면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되게 순, 순 착하고 순해. 순해요. 착하고 순하고 해 달라는 거는 그것도 다해 줘요. 그러니까 점점 요구가 많아지게 되면 이 사람은 도망갈 수 있어요. 음. 이 사람은 도망갈 수 있고 어느 뭐 정, 어느 정도 그 뭐지? 그 트라이 그 연애를 갖다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있는 걸 갖다가 연애 기간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 사람이 도망가. 이 사람들이 과거의 기, 기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이고 어, 이거, 이거 옛날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난 그거 아, 나 그거는 싫어하고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 착한 사람일수록 너무 몰지 말아요. 이 사람은 숨쉴 구멍이 필요해. 숨쉴 구멍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쉬게 좀 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하고 오래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음, 아, 저기 막. 그럼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 어. 나중에는 여러 그, 그, 그, 그,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서 알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갖고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어. 그래서 여,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가지려고 들지, 수중에 넣으려고 드는데 그 수중에 넣으려고 들때이 사람의 에너지가 또 그래. 여자 왜 여자들이 자기한테 이랬냐라고 하면은 어. <웃음> 이 사람 에너지가 그 그래. 착하다고 착하고 쪽 조금 계산을 조금 안 한다 그래야 되나? 어, 계산을 좀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 여, 여 연인들이 애인들이 그랬, 그랬다는 거지. 그러지만 아니야. 자기 그거 아니야. 자기 그거 하지마.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이 사람이 아직 자기에 대해서 어떤지 그걸 갖다가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게 아닌가. 사람은 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얻고 싶으면 살살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살살살살 꼬드겨 와야 돼. 어, 애들한테 먹을 거 주면서 그래 어, 안했 쳐안쳐야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살살살 꼬드겨서 오면 그러면은 도망가 뒷발질 치지 않는다. 어, 근데 만약에 될것 될 같은데 조금만 더 어, 조금 더 뭐지 푸시하면 될것 같은데 싶어서 이렇게 푸시하면은요 도망가요. 음,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고 있었다가 좀 어르고 달래서 사람은 착해요. 어 사람은 착해요. 그 저기 막잘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은 좋은 사람, 좋은 제목이 될수 있을 거야. <웃음> 아무튼 네 이번 카드를 뽑아보신 분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인이 생긴다면 애인이 생긴다면 누가 더 좋아하게 될까 나너 좋아하냐 아니면 너나 좋아하냐 누가 더 좋아하게 될까요 어디 한번 봐봅시다 <웃음> 아 액면상으로 볼 때는 어, 여러분 쪽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좋아하는 걸로 보여요 액면으로는 액면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일단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연 그런지 음. 아, 선생님 자존심 상해요라고면 사랑의 자존심이 어딨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더 좋아하고 들 좋아하고. 어, 싫어하는 게 문제지.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 좋아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싫어할 때 싫어하는 게 문제지.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더 먼저 관심을 보인 게 아닌가. 와, 대박이다. 어떡하면 좋지? 흠. 왜요 라고 한다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어, 무슨 이유가 있냐 라고 하면 아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이 있는데 아 진짜 오마이갓 oh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제가 왜 대박이라 그랬냐면 이 카드가 되게 좋아서 대박이라 그랬던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 아까 실은 이걸 이게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들의 카드를 뽑다가 카드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당황해 가지고 어 그래갖고 접고서 다시 찍는데 카드가 지금 똑같게 순서만 다르지 똑같게 나오고 있어요. <웃음> 음 그래서 이 3번 카드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갈게요. 어 그니까 이 사람은 걸러내요. 어, 이 사람 걸러내면 되겠다 싶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다 라기 보다는 이제 두 번에 두 번을 지금 리딩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똑같이 나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똑같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었던 건 맞아요 관심이 있었고 이 사람하고 있어서 행복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뭔가 수상하게 여겼었던 것같아 뭐가 수상하게 여겼냐라고 하면 이, 이 사람이 조금 뭔가 감춰진 것이 있지 않은가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한테 좀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뒷조사를 하거나 어쨌거나 요즘은 알려고 들면 다 알잖아요. 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음, 빼박 불가예요. 음. 이 사람이 양다리를 거쳤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진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사귀을 당시에 이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음, 아니면 이 사람이 약간 바람기가 있다던가. 그걸 갖다 여러분이 알게 된것 같은데. 음, 여러분하고 사귀면서도 딴 데다 한눈을 팔았다라고 봐요. 아 누가 더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나오면 참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을 하겠다 어, 고심을 하고 이 사람을 쉽게 내, 어, 쉽게 내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아, 진짜 바람이 진짜 바람이 분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빨리 밝혀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 주고 나서 그걸 알게 된게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어, 마음을 다 조절 아 그,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좀 한발 두발 갔으면 에이 똥걸 같다고 뒤로 그냥 한두 걸음만 오면 되는데 마음이 너무 이 사람한테 빨리 많이 빨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뒤로 돌리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서 그냥 일에, 일에 몰입하고 있다 왜? 잊기 위해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도 않고 생각하면 어, 왜 근데 여러분들이 아왜 어,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워한다 라고 봐요 어, 이 사람은요 어, 애인이 있거나 어, 아니면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케이스예요 어, 애인이 있거나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거나 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귈 수 있었냐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이제 피양세죠 피양세 아니면 애인 아니면 부인, 어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 뭐 기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이 맞벌이 맞벌이여가지고 직장이 떨어져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눈을 판게 아닌가. 어, 그렇다 싶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면 여자 쪽의 수입이 더 높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자 쪽의 수입이 더 높아서 그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수입이 더 이제 만약에 다른데. 서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어서 그 수입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가까운 데 있을 텐데, 지금 그, 이, 이 사람의 그, 여친인지 아니면 동거녀인지 아니면 배우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쪽에 수입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 가까이에서 살지 못하는 피해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대가 굉장히 진전된 다음에 알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내놓을지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카드상 볼때 여러분들 이 되게 순순한 것 같은데?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격이 있다 그러면 진짜 막 개찾고 쏴찾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여.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툼, 음, 일반적으로 다툴 수 있는 레벨의 다툼이지 이게 뭐 그래 너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그, 이별을 대처하는 거, 그, 자세 또한, 그냥, 아, 그냥 일이나 하자, 라고서, 그냥, 일에 몰두하는 걸로 봤었을 적에, 여러분들의 성격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지. 어, 나쁜 사람 같아, 진짜 성,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임자 만났으면, 진짜 머리털 다 뽑히는 거예요. 어, 뭐, 머리털 다 뽑히고, 그쪽도 갈라놓지. 어, 이거, 가, 있겠어요, 당했는데. 음,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나 어, 여러분들이 음, 어,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모질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모질지 못하다라고 봐자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고서 이건 또 뭡니까? 어 이게 또 뭐죠? 이런 이기적인 인간을 봤나 왜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 놓고서 네가뭘 고민을 하냐 뭔 고민을 하니? 아 이게 그런 것 같다 여러분들하고 속궁합이 이 사람이 잘 맞았던 것같아음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연애 하게 되면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직장에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이 자유롭지는 못하겠다 싶어요 아 그리고 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은 어떤 경우에는 이 연이 이 연이 아닌 거 알면서도 좀, 어, 길게 갈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 좀 길게 갈수 있겠다. 음, 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 뭐, 뭐, 어떻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한 저기 막 살아 이건 미래잖아요. 애인이 생긴다면이잖아. 그러니까 좀잘 살펴봐요. 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도 나 내가 사귀는 사람하고 어, 내가 사귀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유부남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던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롱디, 롱디어 가지고 뜸은뜸 보는데 이 사람이 뜸은뜸은 보다 보니까 어한눈 바람이라고 하지 맙시다. 한 눈을 팔 수도 있고.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둘중 하나야.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롱딜 이 예, 롱딜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여친이나 아니면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기혼이라면 아내나 멀리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이 기러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단 말이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 이게 롱디어서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 롱디에 누군가가 있어서라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 만약에 롱디라 그러면은 어 저기 막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거든. 어. 마음이 가더라도 좀 심사숙고 한번 해봐라 롱디가요 대체적으로 조금 힘들어 이게 그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처럼 이 롱디는요 상대방을 갖다가 좀내눈 안에 내눈 자주 보이는 데 있어야 그 사람을 컨트롤을 하죠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어떻게 그 멀리 떨어진 사람을 일일이 감시한답니까 그거는 나도 힘들어서 못해요. 음, 그래서 난 솔직히 롱디는 비추. 어, 롱디는 비추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롱디가 아니라면 이 사람의, 어, 저기, 말, 파랑새가, 어, 이 사람의, 진짜, 여러분보다 먼저 만났던 파랑새가 멀리 있다던거나, 어, 멀리 있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 간간히 보는 사이다라는 거지. 여기로 봤을 때 여러분하고도 연애가 그렇게 자주 본 사이는 아닐 것 같아요. 뜸은 뜸은 볼수 있겠다. 어쩌다 이 사람이 원 원할 때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양다리를 걸쳐야 되는데 나한테 올리못 하잖아요. 어. 근데 어떠한 핑계나 이유를 대고서 뜸은 뜸은 만난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아, 3번 카드는 솔직히 두, 번 다, 두 번씩이나 다두번 리딩을 했는데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인이 생긴다만이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지켜보고서 아니다 싶은 사람은 좀 걸러내요. 왜냐면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음. 자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고 독기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애인이 생긴다면, 누가 더 좋아하게 될까? 누가 더 좋아하게 될까요? 어디 봅시다. 아, 이거 참 뭐지? <웃음> 아 3번 카드에서 롱디는 비추라 그랬는데, 이게 롱디가 될 수도 있겠네. 어.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지요? 성향이 이게 바뀐 거 아니야? 어, 몰라. 아무튼 한번 봅시다. 응. 여러분들 누가 더 좋아하냐라고 봤을 적에 응. 누가 더 좋아하냐라고 봤을 적에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더 좋아할 수 있겠다 어, 여러분이 더 좋아할 수 있겠다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이 사람을 갖다가 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 하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선생님 저 그런 성격 아닌데요 라고 하다가 조금만 두고보세요 이제 카드 하나 나왔어 <웃음> <웃음> 승질 급한 사람들. 아이, 채널 칙졸리잖아그니까좀 기다려 봐. 어떻게 되는지 듣구나, 듣구나 돌려. 어차피 저기 막뭐 조금 더 듣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암튼 자. <웃음> 혹시 봅시다. 자. 조금 더 본다고 뭐 나한테 더 득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세요. 어.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본다면은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끌리는 거 아닌가?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끌려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약간의 애정을 보이겠다. 그런데 무슨 애정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내 맘대로 애정?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이 있잖아 여러분들의 일은 있고 이 사람은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 이 사람하고 만나려고 들겠다 라는 거죠 어, 어쩌면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일 수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일 수도 있고 뭐,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차,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 저기, 막, 할수 있겠다 싶어. 음.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조금, 그, 차가운 데가 없지는 않아요. 어, 차가운 데가 없지는 않다. 어, 차가운 데가 없지는 않다. 그리고, 저기, 막, 자주 못 자주 보지 못한, 자주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떤 심적으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 자주 보지 못한다. 여기도 롱딜 확률이 높겠네. 어, 자주 보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고 이게 거리가 있어 갖고 여러분도 체력적으로 이 사람을 자주 만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어 자주 만나기는 힘들 힘들겠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방법이 없다 어, 어 롱런을 하려면은 음, 롱런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다 싶어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지. 상의되지 않는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라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이걸 갖다가 받아주니까 그렇게 하겠지? 어, 안 받아주나 보다. 음, 안 받아주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게, 연애하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하고 체력의 소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안을 한다라는 거지. 자기야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긴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면 어떨까가 아니라 하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하면 어떨까? 어,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지, 이 사람이 동의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지침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누가 더 좋아하냐라고 봤을 적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음, 그럼 어디, 이 사람 쪽을 한번 보시다그 사람 쪽. 이 사람은요, 그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더라 하더라도 어,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그냥 유, 유순한 사람이 아닌가 어, 유순한 사람이다 라고 봐요. 어,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떻다 저 어떻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어,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자기가 어, 어떠한 생각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주는 게 아닌가. 음, 조금 의기소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사람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의기소침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어도 이 사람이 딸, 다, 딱히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의 주장이 조금 쎈거든요. 주장이 어, 쎄고 이 사람의 그걸로 인해서 조금 조금 여러분들이 주장이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이 사람이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음, 맞아요. 음, 이 저기, 뭐야, 이 4번 카드는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냥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는 것 같아. 음, 왜 처음에는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았어요. 음, 경제 사정이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 거나 어떤 그 자기의 이런 거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었고, 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런 걸 갖다가 다 따라 주겠다 따라 주겠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따, 그냥 따라주는데, 기꺼이 따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장이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끌려가 주는 거거든요. 어, 끌려가 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조금만 좀 부드럽게 해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카드는요, 그런,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버린 그 킹, 어, 저기, 뭐, 저 똥, 똥찬 줄 알고 버렸는데 내가 버린 다음 킹카드에서 돌아온다고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꾸겨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 지 상황이 안 좋아서 즉그 그 여러분을 만날 그 당시에 금전적으로 쪼들렸던 건데 여러분이 조금 그런 점에 좀 답답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 금전적으로 또들 쪼들리면서도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는 게 답답했었을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아 너무 이렇게 좀 좌지우지하려 하다가 이 사람이 더 이렇게. 참다, 참다, 못 참고, 아, 너는 나의 이런 것만 보는구나. 너는 나의 이런 것만 주, 어,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혹시 오해를,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면, 이둘 사이에 대화가 없거든. 어, 대화가 없고 여러분이 명령주로 그냥 따라와 이렇게 되니까 아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갖고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서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결심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거야. 여러분하고 있을 때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킹카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왜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요. 이 사람이 어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닌가. 어 그럴 그럴 수 있겠다 싶어. 다시 일어서고 그 옛날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직됐다라고 하면 다시 직장을, 좋은 직장을 찾는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구박하지 말아요. 어. 누가 더 좋아하냐라고 보면은, 여기는 사랑보다는, 사랑보다는 어떠한 그런 것 같아. 그, 조건? 음, 조건 음, 조건이 돼야 사랑도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데 사, 만약에 사랑을 논한다 그러면 여러분 쪽이 이 사람을 갖다 좀더 좋아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남자가 좀더잘 됐으면 좋겠고 내 남자가 좀좀 어험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사람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 남들 보기에 창피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다그쳤을 수도 있어. 음.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지만 이게 그냥 흥흥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다 계획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 보기에 좀 창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헬냈던게 있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게 조금 자존심이 있거든.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압력을 넣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너는 나를 어 그냥 그런 부분으로만 보는구나 싶어갖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갖고 놓고 떠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저기 뭐이 사람이 조금 직좀 직업적으로 좀 부실 부실 부실하고 경제적으로 퇴화하더라도요 잘 보세요 잘 보라는 건뭘 보냐라는 거면 이 사람의 가능성. 어, 발전성이나 가능성, 미래를 갖다가 보고, 이제 계산해. 여러분들 그거 잘하잖아. 여러분이 분석 능력이 뛰어나거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푸시한 것도 그거예요. 될것 같은 사람인데 이루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랬던 건데, 그게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사, 이 사람을 갖다가 정말 잡고 싶고 사랑한다면은, 그냥 당분간 이렇게 해주고, 그냥 그 시간에 조금 더 추억이나 정을 좀 쌓아나가,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그 까딱 하다가는 이 사람을 놓칠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놓치자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 미래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은 어, 아닐 수도 있잖아. 내 말이 아닐 수도 있아 그러니까 100% 따지 말, 100% 믿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라. 이거야. 참고만. 그래도 미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을 줘라. 왜냐면 헤어지는 건 오늘 헤어질 수도 있고 내일 헤어질 수도 있어. 어. 한달 뒤에 헤어졌다고 뭐 달라지지 않아요. 어. 이, 이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나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너도 빠나구나. 너도 속물이구나 생각한다는 거지.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셨죠?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